중생과 교회적 열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 경륜 가운데 준비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성신의 능력으로 새, 생명이, 새 생명의 씨앗이 심기운 자들에게는 역동적인 생명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걸쳐본 것인데 자신의 이전 죄된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중생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측면에서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외적인 현상 그 자체로 중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신 사역이 원천적이고 단회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주께서 이룩하신 중생의 본질은 시간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되신 그리스도와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작용으로서의 중생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에는 구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 나타나는 실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만 가득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야 중생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 행위가 구원의 법적 근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진실로 중생의 본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단회적인 재창조의 사역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생명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부여로서의 사건에서 중생의 원천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완전성과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생자 안에서 나오는 모든 외적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성신, 그분의 의에 의해서 발휘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 선행의 의 열매가 내적 미의의즉 그리스도의 의가 관련이 없다면 그야말로 위선 그 자체입니다. 결단코 인간의 타락한 덕성을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성신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입니다. 만약 누가 행위의 의의를 내세울만 하다면 그는 율법 전체를 순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신의 역사에 의한 역동적인 생명의 열매를 맺어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유의 감옥에 갇혀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선천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부패를 주의 인도 아래 없이 하지 않는다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씩 깨닫게 하셔서 전진케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용납하시지 안으셨다면 한시라도 서 있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로 보건대 중생의 본질이 갑작스러운 변화이고 초자연적인 변화이고 근본적인 변화이지만 동시에 한 인격의 전생에 걸쳐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중생은 사회적 성격이 있는데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 열매가 발휘됩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범위 안에서 전심으로 순종할 때성신님의 이러한 실제적인 인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저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성신님이 저절로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사탄의 술수에 휘말린 증거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스스로 만든 교리로 자기들을 위안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을 없인 역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만하며 개인의 죄를 탐닉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중생쾌된 자들이 외적으로 어떤 열매를 매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받았다고 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짐짓죄, 모른채 일부러 짓는 죄에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기만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일서의 배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편지하려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충성된 신자들을 미혹하려다가 나간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일반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다른 성도들보다 형편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자기들이 전제한 인본주의적 지식의 틀 안에서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의존하여 교회의 한 분자로서 사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한 모사가들이었습니다. 꾀를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고 가현서를 주장하였습니다. 육체처럼 보인 것뿐이라는 설입니다. 왜 그런 주장을 했느냐 하면 육은 악하고 악하기에 하나님이 육화될 수 없다는 헬라 철학의 가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성경의 견해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현설은 이 주장은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여 차별하는 영지주의적 이원론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신학적인 전제가 그릇된 신앙생활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주장 안에서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하였고 육신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육의 생활을 무시하였기에 도덕적 방탕의 세상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즐기면서 정신적으로만 잘 믿으면 된다는 괴악한 작태였습니다. 요한은 이들의 악영향을 물리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에 대한 자신의 실제적 경험을 증거합니다. 본문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본문 이전까지의 그 흐름, 그 맥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이 1장부터 기술하고 있는 내용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체험한 것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그들과 충만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된 주장을 하는 거짓된 자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어두움의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진리에 순종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서로를 깨끗게 하시,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하는 자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이며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 구속사역을 전적으로 거짓으로 만드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요약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죄를 인정하고 선을 행하면서 서로 사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이제 얘기할 텐데요. 요한은 이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안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계명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기에 이러한 계명 순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은 구속사 안에서 성신님의 도래와 관련하여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신의 사역이 있었지만 부분적이었고 개별적이었습니다. 아무튼 교회화로서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얽매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행하시는 대로 할 것이고 죄를 범치 않게 된다는 근본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2장 나머지 18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할 텐데요. 그리고 요한은 구속사의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인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우리 속에 가만히 들어왔다가 나간 것은 진정 우리의 진리 안에 속하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지식을 근거하여 자랑하였지만 우리는 말씀과 성신의 역사로 그것을 분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복수의 용어를 사용하여 기름 부음받은 공동체의 분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의 그릇된 신학을 분석하고 요한의 편지를 받는 자들이 처음부터 받은 바 복음 안에 거할 것을 다시 제시합니다. 이것으로 그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교사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새 언약의 백성의 상태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은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원천적 줄기를 찾아주는 것이며 의로운 하나님 백성됨의 외적 증거를 갖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마귀들의 자녀들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의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아 의로운 행동을 할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로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교하였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맺어야 하는 중생자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야 하는지를 말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들이 지식으로만 자기의 구원을 말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의의로운 행위가 없고 죄악된 생활을 방치하여 홍탁하게만 하고 있기에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증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신의 사역 아래 중생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드러내도록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보실 부분은 그 요한일서를 펼쳐놓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 실로 요한은 이 서신 전체에서 중생은 마땅히 구체적인 행동에 여러 열매를 맺게 하는 특성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장 29절을 보면 중생자는 중생자는 거듭난 자라는 말이죠. 거듭난 자는 옳은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는 이미 중생된 자로서 현재 거듭난 증거를 계속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할때 완료시제를 그 사용하는데 완료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사실이 현재까지 계속 미치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쓰는데요. 아무튼 그 사실은 확정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 생명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9절을 보면 중생자는 해서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라는 그 얘기에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현재형으로 기록하여서 혹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실수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즉 중생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죄 가운데 살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중생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라고 써있는데 이 중생자는 동질의 생명을 가진 자를 반드시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파워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중생자는 반드시 이기심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중생자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계속해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선행되어 구체적인 믿음이 현재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중생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합니다. 중생자는 그의 속에 생명이 있기에 세상의 유혹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8절을 보면 중생자는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중생자는 죄 가운데 계속 살지 않는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생자를 지키기 때문에 마귀가 결코 그들을 해할 수 없고 해칠 수 없고 치명적인 상처도 입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구체적인 행동, 아주 중대한 행동이 중생자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한 해결 부분에서 이걸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타락한 예입니다. 중생이 그렇게 확실한 것이라면 이후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가 중생은 불확실한, 불확실한 사실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칼비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내적으로는 악한 양심의 지책을, 질책을 받으며 받으면서도 경건을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더 기만적인 사람들로서 이들은 사람 앞에서 가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을 속여, 자신의 눈을 현혹시켜 마치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참되게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설, 설명한 첫째와 둘째, 그두 부류의 사람들은 안정성이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교회와 불화할 수 없다는 어, 사람들을 말할 때 그는 이세 번째 사람을 말합니다. 이 믿는 자의 선택이 확고한 것은 인간의 지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까닭입니다. 믿다가 타락하여 나간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지식을 철저하게 갖지 못하고 다만 약간의 일시적인 지식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볼수 있듯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뿌리온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해악을 끼치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이 선택받지 못한 자식들은 일시적으로 마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듯 보였고 구주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듯 하였고 의의 도를 받은 듯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기의 행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또 빌레도, 대마, 어, 디오드레베,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들입니다. 돼지가 누웠던 자리로 돌아가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가 나간 자들이라고 쓰고 있고 그들의 본질과 행태를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취하여야 할 것을 원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럴 듯한 자들은 중생자로서의 진정한 돌이킴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중생자는 한때 실수한 죄를 가지고도 통해하며 하나님의 금휴를 바라는 자이지 자신의 실수를 방치하며 그저 저절로 회복되기를 자만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한때의 실수 때문에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통회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랐습니다. 중생자라는 자만 때문에 자신을 기만하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겉면을 보면 어, 저들의 실수에 대한 돌이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이 설정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적하며 나갔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 못했음을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중생자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아직 완성된 상태에 있지 않고 육신의 위험 속에 있으므로 그들이 줄을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그릇된 사조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8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기,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접촉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녀됨의 증거가 의의를 행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질의 생명성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의의 열매를 맺는 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바울이 만일 우리가 성신으로 살면 또한 성신으로 행할지니 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여기 성신으로 행할지니 하는 시제는 현재 시제인데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추억만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현재 그 의의를 실천하는 역동적인 자가 그리스도의 의로움만큼 동질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이 8절이죠. 그요한이서 3장 8절 죄를 짓는 여기에도 현재형인데 그 하지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죄를 짓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종로릇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에게 이 교회에게 제시되는 말씀이기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의 행동이 구체적인 사귐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참된 기초 아래 성신의 능력으로 생명의 공유에 대한 여러 측면들, 이 다채로운 측면들이 있는데 그걸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에 눈이 어두워서 형제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도리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창조시부터 배교자인 사탄의 속임수에 동일하게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자는 반드시 형제와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물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아전유수격으로내 눈에 물대기,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어두움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 본래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배교자 사탄이 버려놓은 일을 쳐부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기운자라 한다면 마땅히 주께서 멸하고자 하시는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죄를 범할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의가 주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생애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이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이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신은 배입니다. 자신의 쾌락의 욕구를 채우고자 공동체도 이용합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동의 뿌리에는 자신이 딱 버티고 있는 자들입니다. 현재의 쾌락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도 발로 걷어차버리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요한 1서 3장 9절에서 성신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효율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변함없이 범죄치 않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구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기운 자가 범죄치 않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요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공식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 사람의 책임 100%라는 말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적 사역에 대한 외적 증거의 행동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 구절로 믿는 자의 모든 세상 만사가 다 합법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무분별하게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새 생명의 씨가 있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멸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 말씀은 중생자가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사라졌다 하는 말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질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범한죄를 방치하여 돌이키지 않는 괴악한 작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성신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에 의해 돌이켜서 깨끗이함을 받는 중생의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동체 안에 거룩한 의의 행실로써 증명하지 못하는 자는 곧 마귀의 자녀일 뿐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웃음> 아무리 말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주중, 주장하여도 현재의 의의를 행치 아니하고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죄 문제와 마찬가지로 의의의 문제도 완전함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 실천될 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공동체 내에서의 의의와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생자는 마땅히 그 외적인 행실에 있어서 구체적인 의의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적인 증거가 구원의 근거는 되지 못하지만 그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내적 생명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공동체 내에서의 확인이지 어디 별다른 데에 가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전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가시적인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의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의 행실을 보이며 세상을 이기는 자태를 행할 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형제 앞에서 죄를 시인하며 공동체의 규칙을 따르는 자세가 있어야 죄를 싫어하는 그 동질의 생명성이 확인이 되어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자라 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도 않고 탄식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형제들에게 떠넘기려 한다거나 책임을 형제에게 물리려고 한다면 이는 자칫 짐짓죄 모른 채 일부러 짓는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늘 어, 병행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신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실 중생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교회하로서 모든 통치를 주님께 맡기고 율법 준수자로서 입법자여 재판관이 아닌 율법 준수자로서의 삶의 실질적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산업과 육신의 생명능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고 해도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성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장성하고 주의 나라의 증시자로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거듭난 자라 자처해도 자신을 스스로 거기에 위치시켜도 그의 결국은 불보듯 뻔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